저희 새의주인 친구는? 哈哈哈哈哈哈哈哈哈 저희가 네. 1위를 했습니다! 아, 아, 아, 정말 아, 너무너무 아, 감사드리고 아, 정말 뭐 다른 많은 이제 감사한 분들이 많지만 여, 역시나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그렇죠, 앨리스 아, 진짜 아, 네. 네. 네. 네. 네. 너무너무 앨리스, 앨리스 여러분들 너무 감사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네. 네, 멤버들 좀 앨리스 여러분들께 네. 한마디씩 해주정찬이가 한번 해봐요, 해봐, 한마디 아 있고. 네, 어 정말 엘리스를 못본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정말 뜻깊은 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정말 일단 음.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음.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맞아요 엘리스의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 무엇보다 이렇게 완전체로서 또그대를 음. 음.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앞으로 어, 엘리스에게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보답할 수 있는 빅토리 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메이드에 사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싱글 앨범이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보고 싶어서 활동의 연장 같은 앨범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깊게 또 이렇게 상을 또 주시고 이렇게 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 주세요. 네. 1위 불리고 계속 소름이 돋았어요. 네. 네. 아 진짜. 저희 곁에 앨리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대를 서는 거고 저희가 노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한 저희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저희 빨리 만나는 날 기다리면서 건강 챙기기! 알겠죠? 네, 어. 아무튼저 개인적으로 어, 이번 앨범의 목표가 있냐 이랬을 때 그냥 7명에서다 같이 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앨범 활동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었는데 더 생, 의미 있고 생각보다 큰 이렇게 기념이 된것 같아가지고 정말 뿌듯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멀리서만 아마 항상 변화없이응원해준는 아, 앨리스 어, 네. 이번 앨범이 좀 활동이 짧지만 더 멋있는 앨범으로 금방 돌아올 테니까 좀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울링 때부터 저희가 이제 무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답을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네,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사, 이큰 선물을 받게 돼가지고, 앨리스 여러분들에게 이 저희 무대를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그때까지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게 시간 음. 보내다가 꼭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음. 네. 잘 얘기했나요? 아, 네. 어, 네, 저는, 어, 솔직히 이번 활동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너무 볼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데 언제든 저희 마음속 안에는 항상 엘리스 있으니까 그 마음 갖고 열심히 활동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있을 테 걱정하지 말고 이큰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놀,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은 상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빅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지 못해서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저희도 그만큼 너무 아쉬운데 어그 아쉬운만큼 이렇게 좋은 사랑 주셔서 이렇게 1위 할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1위도 했지만 이번 활동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네, 다 같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드릴까요? 네. 고개 인사 드 렛츠고! 저희 이번에는 앨리스 사랑이로 인사 드릴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엔.